네, 저는... 네 관련한다 안녕, 동투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겉옷을 챙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한낮의 기온은 여름 못지않아 에어컨을 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옵션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여름철 등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에 땀이 차고 옷이 젖었을 때는 불쾌하고 짜증이나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통풍 시트에 차가운 공기가 열을 식히고 땀을 말려주기 때문에 꽤 도움이 되는데요. 제 차에도 통풍 시트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약하고 그 기능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마침 블로우 모터의 기능이 강하게 개선돼 나온 곳이 있다고 해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체하는 방법과 교체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십시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짧게 통풍 시트의 원리를 알아보면 시트 아랫부분에 블루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모터가 돌면서 시트 아래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이고 시트 상부에 촘촘하게 뚫려있는 에어홀을 통해 바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강하게 개선된 블루 모터로 교체를 해볼 건데 이게 현대모비스 순정 부품으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 출력이 세진, 개선된 건데 현대기아의 몇 가지 차종에 호환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 우선 교체를 하기 전에 기존 통풍 시트의 바람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 티슈를 붙여놓고 풍 시트의 바람 세기를 가장 강하게 해볼게 티슈가 살짝 흔들리지 이제 블로우 모터를 교체해볼게 시트를 뒤쪽으로 밀고 마운트 커버를 벗기고 14mm 라켓 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고 마운트 커버를 다시 닫아주고 시트를 다시 앞쪽으로 밀고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풀고 커버를 닫은 다음 다시 시트를 뒤쪽으로 끝까지 밀었다가 앞쪽으로 살짝 당겨준 다음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빼내고 대전의 고정핀을 빼고 에어백 메인 안전벨트 커넥터를 하나씩 분리하고 시트가 꽤 무겁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손을 위치하고 밖으로 드러내는데 이때 마운트 커버의 모서리가 도어 트림에 다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드러내고 시트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시트 뒤에 백보드와 연결된 고리를 빼내고 바로 이 부분이 블루우 모터인데 연결된 커넥터를 빼고 블루우 모터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어주고 블로우 모터와 연결된 등쪽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통로인 관을 빼내고 엉덩이 쪽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관과 연결된 곳에 고정키를 풀러 블로우 모터를 빼내고 반대쪽 연결된 관도 고정키를 풀러 분리를 하고 빼낸 관을 교체할 블로우 모터에 연결해서 고정키로 고정시키고 반대쪽도 관에 연결해 다시 고정키로 고정을 시키고 등쪽으로 연결하는 관을 다시 꼽아주고 나사로 블루어 모터를 고정시키는 커넥터를 다시 연결해주고 백보드의 고리를 원위치에 고정시키후 시트를 안에 넣고 고정시키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블루어 모터를 교체했는데 교체 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볼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날씨가 선선해져서 오히려 작업하기는 훨씬 수월했고요. 내년 여름엔 훨씬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레관련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오